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잼민이 여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놀기 위해서 A4 용지에다가 거래창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 푸시팝하고 말랑이 거래할게요. 얘들아, 음, 오늘 거래하려고, 일단은 나 요루루 올려야겠다. 거래창에 올라가. 어, 오케이. 자, 요루루랑 거래하실 분 물건 올리세요. 올렸어요. 귀여운 절에 가질 절호의 턴스. 엑스. 아, 왜, 아, 왜요? 왜요? 왜 엑스인데? 아, <웃음> 자, 오늘, 어, 어쨌든. 자, 요즘에 유행하는 장난감들을 저희가 건축해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세 명. 3명. 여기 세 명은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신세대 장난감을 지었고요. 반대편. 옛날 90년대부터 가지고 놀았던 아재 장난감을 지은 네 꾸리꾸리한 세명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왜 우리는 꾸리꾸리로 추억의 냄새가 더 좋을 수도 아, 있는데 추억의 냄새 좋았어? 추억의 냄새 았어나 잼민이 아. 자 오늘 저기 아저씨들한테 우리 장난감 보여주자 좋아, 좋아. 우리 거부터 먼저 보세요 아저씨들 <웃음> 자 그러면은 제가 잉여 매니 지은 푸시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에이스부터 보자 현둥이 거부터 봅시다. 요 아, 현둥이는 뭐 지었나요? 피제스피너 지었어요. 아, 역시 요즘 장난감이면 피제스피너지. 자, 피제스피너 뭐 어떻게 지었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야, 피제스피너네. 잘 지었는데? 진짜 똑같은데? 피제스피너인데? 피스피너 피제 이거 돌아도 가요. 보실래요? 네. 자, 어. 스스로 돌려야 돼요. 돌아 아 돈다 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웃음> 화면에 돌아야 돼 이렇게? 그렇다. 야최충다 이네. 야 보셨죠 이게 바로 신세대 아이템? 맞다. 음. 음. <웃음> 음 오케이 <짠> 재미없. 마음에 <웃음> 드는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 3학년 2반 요루루가 보여줄 거예요. 보여줘 요루야, 네 아이템. 아 한번 오세요. TV. 네 아이템 이름 은 뭐야? 제 아이템 이름은. 만두 말랑이입니다. 만두 말랑이, 오 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잘죽말다 <웃음> 야, 이거, 내, 내, 이따, 이따가 내 파빗이랑 바꿀래? 교환할래? 아? 거래할래? 파빗 몇 개인데? 나한개 있어. 그러면 안 받을래. <웃음> 어, 근데 이거 촉감 봐봐. 만져봐, 얘들아. 와? <웃음> 어, 어, 눈 말랑이야. 몰롱말랑, 응. 오, 오, 말랑말랑이. 아니야, 이거 말랑한 게 아니라 끈적이네. <웃음> 아니야. <웃음> 와 끈적이 추억의 와. 장난감인데 와 끈적끈적이다 이거 말랑... 점프 못해 이거 말랑말랑이에요 와 엄청 말랑말랑해서 만져볼까? 오 어, 캐는 느낌도 좋아 <웃음> 오 좋다 자 이것도 좋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인 내꺼 보자 팝이시라고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 있어 가보자 자 일로와봐 나 여기 커뮤니드 블럭 열심히 만든 거 보이지? 와자 이거 알아? 이게 누르면은 기분 좋아지는거야 소리도 엄청 좋다? 아 눌러봐. 뻥이요? <목소리> 이요? 안 눌러지니 <목소리> 혹시? 아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야.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보이지? 우와, 아, 우와, 이렇게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어때? 기분 좋아? 눌러봐 눌러봐.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부신 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누르면은 아 미호는 몸무게가 깃털이라서 안 눌린다. 누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팝잇. 자 이거 거래할래? 요루야 말랑이랑. <웃음> 아니, 별로인 것 같아. <웃음> 어이구, 까탈스럽네.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번에는 추억의 아이템 볼까? 자, 미호는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을까? 추억의 아이템. 야!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야다마고치 그거. 아니야? 다마고치다 다마 다마 이거, 이거, 딱딱딱 눌러가지고 키우는 거잖아! 와! 맞아! 네. 와,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와, 한 10년 전에 가지고 놀았던 건데. <웃음> 이해도 색깔별로 했어. 너는 취향껏 골라. 야, 와. 나 파란색. 와, 잘 지었는데 진짜? 다마고치다, 다마고치 다 음, 다마고치. 야, 이,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펜이 좀 이상해. 무섭게 생겼어. 그러게. 너, 진짜 옛날 다마고치라 그래. 옛날 아. 다마고치는 그냥 검은색으로만 생겼어. 아 그렇구나. 와, 다마고치. 오, 어, 좋은데요. 이게 어? 다마고치 최신식이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왜 최신식 누르면은 <웃음> 누르는대로 행동할거야 <웃음> 어 거야. 오케이 한번 눌러봐, 눌러봐. 일단 눌러봐 <웃음> 아이 다먹었지 <다마고치 웃음> 재미없어 종료할래 오케이. 종료 종료하자 이거면 유튜브 <웃음> 이거나 먹어라 <웃음> 자 그러면은 다음 <웃음> 저요 음, 좋아 <웃음> 리아는 <웃음> 오케이 리아는 어떤 걸지을까나 뭐죠? 리아 건가 이게? 어? 나아 장난감 엄청 많이 줬네 이건 뭐야 가운데 이거 제일 큰거 아 이거 알아 뭔데? 손으로 비벼서 하늘로 날려보내 거. 맞아야 맞아 와. 프로펠러 아, 진... 아 대나무 헬리콥터 아니에요? 대나무 헬리콥터 어 그것도 맞네 <웃음> 어, 어 이거 그거 날렸어. 야 이거 그거다 이거 딱칼 꽂으면은 <웃음> 어 이거 날라가는거 <웃음> 맞아맞아 와와잘 쉬었는데? <웃음> 어, <웃음> 어. 이건 야, 이건 뭐지? 조금 거래하고 싶을지도 어 이거 그거다 총 쏘면은 주먹 날라가는거 잖아 맞아요. 칙 아이템. 우와, 결칙 아이다잘주는데 야, 어, 그좀 가지고 싶을지도. 음. 어, 그리고 이거 그거예요. 이거 고리 넣는 거 아시죠? 아, 아 고리 넣는 거. 이거 멀리서 딱쓱 던져가지고 여기다딱 넣는 거잖아.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요요 아이템 요거 아시죠? <웃음> 아, 이게 뭔데요? <웃음> 그냥 말 아니에요? 누르면은 이렇게 빠딱빠딱 가는거 아시죠? 아! 누... 아 나거 무슨 그 무슨 장난감인지 알아요 나는 난잘 모르겠다 뭐? 아직 어려가지고 아, 아직 어려서 <웃음> 모르겠다 이거 아저씨들 아줌마들만 아는거 아닌가? 진짜 저주물이야. 꼰대들이다 꼰들자 <웃음> <웃음> 그럼 마지막 대망의 댕댕이 장난감 제꺼는 좀 기대하고 오셔야 되는데 <웃음> 오케이 한번 보자 헐. 우와! 야 이거 민속놀이 아니야 와. 와 근데 너무 진짜 잘 지었다 얘잘 직접 쳐서 돌리는 이 막대까지 준비해놨다구요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해본 사람은 아니지 이거 딱 팽이 아래에다가 휘휘 감은 다음에 하나 둘셋 하고 딱 던진 다음에 이제 채로 치는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웃음>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어? 어. 여민이 해봤나봐 아, 안해봤어 이거 여, 여민이, 여, 여민이 나이 사실 서른 아님? 이거 나 이거 국사책에서 봤어 국사책 <웃음> 자 어쨌든 얘들아 자 이제 일로 와봐 자 모두 아이템 기억해놨지? 응 모두 올라와 자자내파빈이랑 응. 어? 거래할 사람 나와 앞으로 내 거랑 거래하고 싶은 사람 야 엑스 누르지마아내거 <웃음> <웃음> 인기 없네 오케이 나 포기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뭐죠 피제스피넛 돌아가는 피젯스피너 지은 사람 거래할 사람 거래하자 야 뛰지마 거기로 뛰지 말라고 <웃음> 거짜해 자 그럼 요루로 말랑이 말랑이랑 거래할 사람 아 솔직히 말랑이 개 해자 아님 말랑이 말랑말랑하던데 여기 어, 뭐 있어 어어 아, 아. 어, 지금 어 미호가 지금 거래 거래 수락했어 미호의 아. 미호가 지은 아까 뭐지 다마고치 다마고치 고치랑 아, 다마구치. 거래할 거야 요루야 그럼 저거 눌러야 돼. 다마구치. 어, 네, 좋아. 어 거리했다. 좋아 <웃음> 내꺼 다섯 개야. 그래 내꺼십 개야. 오 거리했다 거리했다. 자 그러면은 댕댕이가 지금 팽이 팽이 팽이랑 거래할 사람. 오이 팽이 엄청 커 엄청 좋아. 어 현둥이 어? 거래하게? 그래 나 거래할게. 어, 거래할게. 어. 근데 거절했음. 이씨. <웃음> <웃음> 야그 리아야 너도 거래하고 싶어? 니네 거? 아니 그래. 아, <웃음> <웃음> 아무도 내거 네 바라는 사람 없어. 아니야, 내거 바라는 사람 많거든. <웃음> 어, 오케이 그럼 거래. 리아랑 거래할 사람. 더 올려봐, 더. 나 말랑이 응, 하나. 어, 말랑이 하나랑 바꾸자. 어떻게 <웃음> 말랑이 하네? 하나랑 내거 장난감 다섯 개나 바꾸자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늘 유행하는 거래놀이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만들어봤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웃음>